마스크 쓸때 신경 쓰지 마 깔끔하게 마스크가 있어도 짤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아 우리 구독자분이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해서 딱 올리면 이렇게 딱 어때? 음, 그지구렛는손까지딱 맞추더라고 화이팅입니다 무조건 언제나 늘 자 오늘도 보면은 저번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옆에 많이 뜨신 손님이 오셨는데 머리가 많이 뜨죠 이렇게 좀 뜨는 머리 되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이 머리 한번 좀 자르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무조건 언제나 늘 이쪽 왼쪽 부분 먼저 자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뒷머리 쪽 먼저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쪽 머리를 살짝 걷어 주세요. 이 부분까지 너무 한 번에 올려버리면 힘드실 거예요. 저보분들은그 다음에 짧게 치긴 하지만 6mm로 해서 머리를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 주세요. 이게 뜬다고 해서 머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정말 어려운 머리니까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좀 약간 이 도전 정신에 의해서 좀 약간 한번 해 보세요. 그러면 훨씬 좀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. 이렇게 좀 천천히 해 주시고요. 6mm 잘라주시고, 그 위에를 그냥 한 번만 잡고서 이렇게 90도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쳐주세요. 이렇게. 위에 잘라주시고, 밑에 잘라주시고. 자, 그 다음에 라인, 가이드라인 약간 잡아주세요. 헤어라인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관자놀이 쪽에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손님들이 소위 말하는 약간 더듬이라 그러죠? 그, 그거를 좀 잘라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까맣게 좀 나와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위로. 이렇게 90도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관자놀이 쪽도 살짝살짝 잘라 주세요. 약간 이거는 이마 쪽으로 약간 붙이셔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잘라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라인이 잡히죠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뒤에도 마찬가지 같이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자 이쪽에 숱이 없고 여기는 숱이 많은 손님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이렇게 숱치는가의 틴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술 살살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예 이렇게 너무 팍 하면 여기 빵꾸나니까 약간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몇 가닥씩만 이렇게 잘라 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6mm 똑같이 끼셔서 이 부분을 위로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네좀 예,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숱이 약간 적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시면 깔끔하게 나오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헤어라인을 한번만 더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요런 라인을 잡는 거를 잘 어, 못하겠다는 분들 계시는데 이 부분은 그냥 머리가 약간 머리카락이 살짝 이라도 있을 때 이렇게 라인이 잘 잡혀요 그러니까 너무 바싹 치고 난 다음에 하시면 잘안 잡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. 그래서 나머지 이제 2mm 정도로 이렇게 살짝 2mm는 약간 탭을 안낀 상태 그 부분을 2mm, 1mm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초보명사분들은 무조건 잘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.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위에 머리까지 깔끔하게 올라갑니다. 요번에는 6mm입니다. 6mm로 쫙 해서 이거를 쭉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냥 이렇게 위로 그래서 위로 이렇게 밀어주세요. 이렇게. 위로. 위로. 위로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잘라주시고. 지금 제가 안 된다는 부분은 요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. 그러면 두상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병대 머리로 쭉 밀리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있으드라, 있더라도 이렇게 좀 밀어주세요. 6mm로. 6mm로 이렇게 밀어 달라는 거예요. 이렇게 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옆에 왼쪽의 머리랑 똑같이 이렇게 또 90도로 들어서 위에 머리를 이렇게 툭툭 쳐주세요. 이렇게 어찌됐든 이렇게 머리 자르는 거 그렇게 쉽고 어렵고 그걸 떠나서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미용실을 차리고 안 차리고 그거는 일단 정확하게 다잘짤수 잘 있을 때 우리가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좀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한번 깨끗하게 열심히 연습하시고 나서 미용실 뭐 차리고 싶으면 그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자 이렇게 위에까지 잘라 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잘 잡혀 있죠 어, 이렇게 깔끔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이쪽은 숱이 없어요 그 여기는 숱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추려면 6mm로 잘랐었잖아요? 그 부분을 4mm나 3mm나 이런 식으로 탭을 끼셔가지고 밑에 라인을 이렇게 탭 껴서 이렇게 살살 조금 더 숱의 양을 살짝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. 뭐 하얗게 쳐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 미용실이니까 너무 또 이렇게 하얗게 자르는 것보단 이렇게 좀 미리 수가 남아서 자르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? 오래 빨리빨리 안 자라고 손님은 좋고. 자, 이렇게. 잘라주시면 이렇게 지금 그라데이션 자체가 나오는거죠. 이렇게이런 식으로. 자, 여기까지는 아시겠죠? 자, 우리가 한번 오른쪽으로 가볼까요? 이쪽 오른쪽은 똑같이 6mm로 6mm로 구렛나로부터 쭉 올려주시고 이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는 이마 쪽에 나온 부분의 그 가운데 부분까지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. 이렇게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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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요게 일자로 자르는게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은데 열심히 이 빗과 이렇게 클리퍼로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 거 연습하시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자르는데 수월해 지실 거예요 이렇게 연습 많이 살 길이라고 누가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관자놀이 쪽 한번 더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험으로 남겨놨던 머리 살짝 이렇게 놔두시고요. 그러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오죠. 그리고 이제 옆머리 한번 볼까요. 자, 똑같이 6mm로 쭉 위로 올려주세요. 쭉 위로 이렇게. 연결하는 부분 요거잘 보세요. 여기를 잘 보세요.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. 자 이렇게. 어려울 수밖에 없죠. 이거는 어, 좀 이렇게 연습 안 하면 어려워요. 연습을 많이 하셔요. 무조건. 이렇게. 90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. 천천히 잘라드릴게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자, 오늘 우리 여기 손님 시간 없대는데 내가 붙잡아서 우리, <웃음> 우리 <웃음> 초보 음용사분들한테 어, 유익한 정보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잡았습니다. 이거, 그, 저기 뭐야. 머리 영상 안 보내면 제가 삭발시킨다 그랬어요.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일단 나오죠 그리고 순 양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저쪽보다 이쪽에 숱이 많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저기랑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6mm가 아니라 3mm 정도로 잘르셔야 약간 색깔의 명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다 잘랐지만 저쪽 옆에 같은 경우가 좀더좀 좀 하얗죠 옆머리는 이렇게 하얘요 똑같이 6mm지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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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춰봐도 똑같이 4mm가 되니까 한 4mm에서 3mm로 잡고 이렇게 잘라주시는게 우리 이렇게 그 명도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이렇게 측나 있죠? 이 부분. 이 부분 측나 있죠? 요거 이제 올려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. 올려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. 90도예요.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. 들어가는 건 이렇게 자르는 거고, 이렇게. 90도로 이렇게 살짝 요즘은 이제 트렌드 한게 이렇게 밑에 라인을 좀 약간 좀 짧게 쳐 가지고 위에까지 이렇게 올려 주는 거를 좋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높게 치는 상고로 이렇게 쳐 주시면 어 우리가 되게 높게 잘라 드릴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이렇게 그러면 위에까지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이 부분에 어떤 색깔 명도 차이가 있으면 이 그라데이션을 조금 더 여기는 하얗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색깔이 달라지게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만 조금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한 번씩 더 봐주세요. 손님들 머리 이쁘게 잘라줘야 되니까 한번더 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. 그치. 이 부분이 많이 숱이 많꽉 많이 차있죠? 그 부분도 이렇게 이 부분이 까맣다 해서 이 부분을 푹 집어넣으면 옆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머리가 들어가 있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 두상의 차이를 잘 보고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많이 깊이 넣으시면 안되고 살짝 이렇게 색깔의 변화만 살짝만 쳐주시면 우리 손님도 마음에 들어 하실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손님이 봤을 땐 괜찮지만 제가 뒤에서 봤을 땐 조금 뻗침이 있다 생각하시면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가위와 이렇게 가위의 어떤 옆 가위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 가위질로 이렇게 층 안나고 깔끔하게 잘라 주게끔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살 살 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좀옆 가위질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봐도 깔끔하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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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힘들 수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좀비어지지 않고 좀 깔끔하게 좀 되나 그러니까 아까 관자놀이 쪽에 이 부분 까맸던 부분 있죠 이렇게 봤을 때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시각으로 보면 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게 빛이나 어떤 그 차의 명도 차이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이 부분도 이렇게 살짝 살짝 가려 주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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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랑찰랑 거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끝에 살짝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잘라 주시면 삐죽삐죽한 머리가 없기 때문에 깔끔하죠 은 대신 이제 뭐 어차피 이분은 이러고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이 맞지 약간 올릴 거기 때문에 한요정도로 이렇게 일자로 잘라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오늘은 어찌됐든 옆머리 부분을 많이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렸는데요 조금 더 열심히 좀더 어 연습 많이 하시고요 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블랙형이었습니다 화이팅 초보 명사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블랙형 <웃음>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